<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서이 목이, 목이, 못 잡았나? 잡았네 여기서 목이, 목이, 여기 책이있다는이 예쁜 책. 현황민의 그 한심한 책이 관심 없어. 헤이, 나빴네. 아이고. 음. 그래 거울을 보여줍니다. 생각처럼 보해지 않았네. 이제 나도 예술품으로 장식이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뭐안 줘요? 뭐안 주나? 이. 뭐라도 안 주다니, 어, 좋네. 여기가 어디지? 밑에 방이라는 건 같은데, 그렇지니? 어서 오세요. 그, 그, 하 어서 와요. 그렇지, 상, 안, 녕 어서 와요. 아, 여기, 여기인가? 아니구나. 다시 왔던 데로 들어가자 여기가 아니구나. 아 그건 아까 나가 들어온되니까 그러면은 어? 못 보던 게 있는데 안전빵하게 저장을 하고 한번 보자. 자기애. 돌아오지 않은 사람. 아그책 때문에 비참하다. 토닥토닥. 요거는 아직 그거 찾아줘야되지? 으 여기 안가봤으니까 여기겠지? 어? 아까 왔던 데인데 안가본 데가 어디 왼쪽에서 왔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그니까 여기 그러면 요쪽인 건가? 요쪽에서 들어가면 되고 혹시 도할수 있는 일 있니? 여기 원하는 책을 무엇이지 읽을 수 있는 좋은 하루 보내 그러면 여기서 어, 여기서 왔으면 여기 세 번째 여기다 어떤 책 좋아해? 요 웬만하면 무슨 자녀는 좋아 그래도 미스터리와 비극책이 제일 좋아 난모험이라 판타지 책이 좋아 마치 다른 세계 여행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여긴인것같아 그니까 여기서.. 아닌가? 여기서 인가 요건가? 세 번째 여기 같긴 한데.. 아닌가? 어디지? 오 있다! 오 길이 생겼다 오 방이 생겼다 가자오 책이 있다 닥자의 책을.. 작은 책이다 어떤건지 알겠다. 이거 그 엄마의 책 같은건데 아까. 저번에 이 작은 책 찾더라고. 거기다 갖다주면 되겠지? 넣는다. 저, 여기 있구나. 있었구나. 무서워서 다행이다. 여아 정말 걱정했어 우리 아들 고맙다고는 안 합니까? 찾아줬더니 고맙다는 말을 안 하네 또 나가면 또뭐 주겠지 오. 오 이렇게 가족의 그럼 하나만 깨면 된다는 건데 이제 하나 남았네 여기.. 위층 안가봤나? 아.. 잠겼대.. 잠겼었지? 아까 여기.. 어? 여기서 뭐.. 아까 나왔었는데 인형이? 돌이? 석상 나왔었는데? 어디서.. 뭐가 문제지? 어디서 가야 되는 거지? 음.. 부서부터 막혔다. 음.. 어디가 길일까 또? 어디가 길일까? 아, 이책 정말 좋은데. 이거 읽어봐. 추천하는 거. 그책 이름이 이겼어? 정말 어땠어? 종차 푸디였지.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아쉬워. 그치. 더 많은 사람들이랑 이책 이기고 싶은데.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요건 했었고 여기 온 도서관 저도 칠거야 음.. 비참하다 여기서 또 막히네? 여기서부터 막혔다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 음.. 네가지 사랑 내 네, 여기 깼었나오 인정이 왜 여기 내려와 있지? 오 이상하다? 분명 인양 안쪽에 쇼파에 앉았는데? 김새가 안 좋은데 왜 가는 거야? 응? 나라에 있기 싫은 거야? 왜 다들 날떠날려 하는 거야?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너희랑 같이 있고 싶어. 인형 아주 위험해. 여기 있으면 안 돼. 문을 어떻게 열어서 도망쳐. 난 저걸 해치겠어그 뒤로 널 찾으러 갈게. 하, 하 하지만. 얘 가만히 서 있는데 난. 가! 나가라고 날 믿어. 하지만. 아 잘못 눌렀다. 선택을 해야 되듯 내가 제트를 너무 또강클를 내버렸잖아. 내 네, 했대라. 아 실패를 해버렸구만. 괜찮아. 뭔지원인을 알았어. 어디론지 알았으니까 됐어. 자 갔다가 나 간고. 으흠 오 그래. 간다. 도망친다. 조심해야 해. 부탁이야. 됐다 아리아 있어 나야 루인 게, 게,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난 괜찮아 내 걱정 안 해도 돼 이제 아무런 문제 없어 미안해 별로 도움이 안 됐지 괜찮아 너가 뭘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 너가 남아 있었으면 더안 좋았을 거야 또 구해줘서 고마워 구, 구해줬다고? 내가 뭘 한거지? 해야 일해서 정반되잖아. 뭐라고 했어? 아니, 아무말도 안했어. 저식, 침대레고만 순수한 사랑? 저게 순수한 사랑이라고? 그렇구나. 뭐 사랑이야 뭐 여러가지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럼 이제 열린 게 있겠지? 오, 화사표 나왔네? 오. 낀 건가? 여기 바닥 깬 건가? 오, 깼어, 깼어, 깼어. 거다란 날개의 속상이다 음, 이 석상 이름 공기래. 우연이네. 내 이름 뜻도 공기거든. 우연이 아닌 것 같은데? 넌 이곳에 주목받고 있고, 책들은 너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데다가, 내다 데다 너가 한 일을 해설하는 사람까지 있어. 이 석상 널 가리키는 거라고 봐. 저, 정말? 좀 지나친 것 같아. 난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야. 내 색상이 있을 것 같진 없는데 아, 어쩌면 널 가리키는 색상이 있을지도 몰라 글쎄, 여기서 너가 주먹고 있던 거 있잖아 그럼 내가, 내가 거, 응? 어? 너걸 구성할, 구성부라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아, 먹이 타, 음. 물좀 마시고 올게요 음, 너 색상 너 색상은 어떤 게 좋을까 생각이 안 나네 <웃음> 저기 듣고 있어 너 이름 무슨 뜻이야? 들어보면 생각날지도 모르는데. 내, 내, 내, 내 이름? 내 이름은 무슨 일이야?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에? 아, 어, 어, 그래. 아하, 쉽네. 됐어, 이거 말고 또 걱정할 게 있잖아? 심장 소리 난다. 둥근, 둥근. 책 추천하는 거야? 난본이거이 언어를 모르는 거야. 아, 번역이 안 돼서 아쉽네. 난더 많은 책을 읽으려고 새 언어를 배우고 있어. 대단하네. 나도 새 언어를 배우고 싶어. 그럼 배워, 자식. 어, 물소리 난다. 이녀석상이다. 한스 크리스토의 아른 아흔데스를 인정공주라는 책이다. 펼친다. 무슨 일이야? 책에서 물고기 빠져나간 모양이야 어 기다려 아 안테 사라졌어 내 잘못이야 책을 펼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물고기인데 상관없잖아? 그런 말 하지마 책에서 세부사항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중요한 거라고 그럼 찾아보겠다 이거지? 맞아 내 기억을 봤다면 다섯 마리 도망쳤어 누가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건데요? 아니 어떻게 찾을 건데? 도망쳤다며 어디서 찾아야 되는 거야? 바깥쪽으로 나가야되는건가? 도망쳤던거니까? 응 음, 여깄다 잡았고 한 마리 잡았고 문이 잠겼고 우선 2층을 살펴봐야 한다 생각해 하나 찾았다. 요거기 잡았다. 저장. 혹시 모르니까. 그럼 이쪽 방 어디 보자. 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는 없는 건가? 요 고기가 없네, 여기는.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올라가자. 오, 됐다. 찾았구나. 밑에는 두 마리고, 위에는 세 마리겠지. 장식이 우아하게 되어 있었다. 응, 찾았다. 세 마리. 책상 위에 걷는 거, 보, 보는 걸어보는 것도 어때? 흥미로운 걸 찾을 수 있지 않아? 흥미롭네.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세 마리인데 두 마리를 찾아야 된다 이건데 어딜까? 반데쪽에또 있나? 체스 좋아해? 응 내가 좋아하는 게임 중 하나야 저 정말 나도 정말 좋아한대 나중에 같이 하자 해 도전 받아들일게 야 죽인다며 죽인다며 날 죽이기 때문에 우리 아리아를 죽인다면서 겨고 즐기고 있다 자식 다시 죽이고 싶은 거 아닌 거 아니야? 안 죽이고 싶은 거 아니겠지, 설마? 살리고 싶었구나? 자식. 다른 건또 어딘가 있다는 건데? 그거를 어딘지를 모르니까. 여기 길인가? 여기도 있나? 어? 어? 어? 뭐지? 어? 이걸 죽는다고? 잠깐만, 내세 마리를 잡았나? 아, 씨. 찍쇼. 저장을 했어야 됐어. 나쁜 일. 예. 저장, 찾아놓고 저장을 안한 거. 나쁜 애야.. 너.. 무 찾아놓고 저장을 안했어.. 아, 찾고 다시 내려가서 저장을 하고 다른 길로 빠져서 가면 되겠지? 저장하러 갑시다.. 살 장. 저거.. 어 분명 왼쪽 가서 죽었지, 오른쪽 간다. 응, 음, 거기 안갈 거야. 그거 우아한 줄때 나, 어머나! 여기가 아니란건데 나갔나? 내려가볼까 쭉? 설마 여기 밑에 나가는 데 있는 건 아니지? 아못 들어가네? 그러면, 여, 그러면 여기 근처에 있다는건데 음.. 우선 풀어주면 되나? 있을 거 같은데? 아이고 여기서 또 막히네. 어디 보자.. 찾아야 되는데.. 버튼 안 이거 열렸는데, 아, 요거구나. 그럼 요거면 아, 이걸로 길을 만들라고. 아, 여기 있는 길로 만들어라고? 여기를? 그건가? 맞겠지? 뒤로 가는 거니까? 였 어, 반대로 가는 거네? 그만 도 가자. 그리고 내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로한 번만 더 하면? 길을 만들어줬다그러면 됐다. 좋았어. 나 뭔가 했는데 저기 버튼이었던 걸 이제 알았어. 오우. 좋았어. 깼수 있을 거야 분명 아니 깨야 돼. 깊이고 깨야 돼. 저기 무슨 말인지 이제야 해 딱. 저자 이겠지. 문니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어, 있다. 이제 한 마리 나았는데 하얀 어? 거 곤정이라는 책이 있다. 먼진 <놀람> 날 평화와, 평화와 조화 속에 살았던 하얀 나라와 곤정 나라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의 공주들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습니다 하지만 두나라사이의 전쟁이 벌어져 행복한 나날이 끝나고 공주들은 서로 떨어져야 했습니다. 전쟁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같았고 두 나라의 거리는 그 붉게 무들어갔습니다. 여왕이 된두 공주는 부모가 잘시작하던 전쟁을 끝낼 일쯤에 실패했습니다. 여왕들은 어느 한쪽이 한복할 때의 전쟁이 끝난다는 걸 깨닫고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둘은 각자 은으로 된단검을 쥐고 정장을 갔습니다. 그리고 단검을 서로 심장에 깨뜨렸습니다. 그 둘의 심장이 서로 품은 품은 사랑 때문에 부부장미가 피어났습니다. 정쟁은 드디어 끝났습니다. 음.. 이 책이 어떻게 생각해? 왜 묻는 거야? 아.. 그냥 궁금해서 그래. 됐어. 그냥 잊어버려. 음.. 아빠 아빠 뭐지? 우리 방금 읽은 책 아니야? 아, 이, 이책쓴 애가 이 야외 얘구나. 뭐, 뭐라고? 아빠라고? 잠깐만, 그럼. 그러... 우린 이 책이 너가 쓴 거구나? 아, 아, 아니야. 그럼 말이 되네. 책이 저, 저자는, 저자는 부모 같을 테니까. 아, 그,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빠? 왜 울지 마. 와, 어쩐지 이 책이 전, 저자가 더 맞구나. 뭐뭐 뭐 그래 내가 썼긴 했는데. 저기 너 사인 갖고 싶어. 아빠. 아 너희들도 야. 짜증나. 에이. 하..하지마 응. 만나서 반가워. 이..이제 책장으로 들어가서 자도록 해. 응 아빠. 어 계속.. 개, 계속 살펴보자. 저기 사인은? 야, 끝까지..사인은 끝까지, 끝까지 받들려 하네. 방고뭐지바다에 칼..카리 있다. 가져간다. 방고물획득했다 체스룸이랑.. 내가 다섯 마리 다 잡았나? 한 마리가 빚는데.. 체스룸 있나? 책 쓰는 거 아까 책 작고만 나오길래 뭐 있, 있을 것 같은데?